안녕하십니까 김스아이트입니다 모스2016 엑셀 익스 r 트 계속해서 모스 자격증 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합문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스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문서 보호입니다. 자, 출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 문서와 통합 구조에 통합 문서와 통합 문서 구조에 암호를 설정해서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즉, 엑셀 문서를 배포를 했을 때 암호를 걸어 놓게 되면, 패스워드를 걸어 놓게 되면 그 문서를 보호할 수가 있겠죠. 패스워드를 알아야지만 그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설정하기 위한 암호 설정 방법 그리고 통합 문서 구조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거는 방법 그런 키워드가 문제 속에 언급이 됐을 때 통합 문서 보호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서에 암호를 지정하게 되면 다른 사용자가 문서를 열어보거나 수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통합문서 구조에, 즉 구조 자체에 암호를 설정할 경우에는 워크시트 삽입이나 삭제나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크시트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 엑셀 화면 하단에 현재 두 개의 워크시트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통합문서 보호라고 하는 워크시트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워크시트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엑셀 통합문서에서는 오른쪽에 플러스 기호 보이시죠 자이 기호를 클릭했을 때자 여기처럼 시트 2번 자 워크시트가 삽입이 돼요 자 그리고 워크시트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교육과정 워크시트를 앞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통합문서 보호를 앞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워크시트 이동, 삽입, 삭제. 자, 이러한 것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통합문서 구조에, 통합문서 구조에 암호를 설정할 경우에는 자, 이러한 작업들을 하실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문서를 최종 본으로 표시하게 되면 자 읽기 전용으로 문서가 열리게 되고요. 더 이상의 문서 수정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읽기 전용이란 수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쓰기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기 전용은 문서를 읽을 수만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문서로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자, 파일 속성에서 자, 설정 가능하게 됩니다. 통합 문서 보호는 어디에 있냐면 자 먼저 기능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상단에 자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 파일 메뉴를 클릭하시고 좌측에 정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통합 문서 보호, 통합 문서 검사, 버전 기록, 문서 관리, 그리고 브라우저 보기 옵션 등등이 있고 각각의 속성들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문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문서 보호 메뉴를 클릭했을 때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타나죠 항상 읽기 전용으로 열겠다 암호 설정을 하겠다 현재 시트를 보호하겠다 현재 워크시트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워크시트의 삽입 삭제 이동을 보호하겠다 통합문서 구조 보호가 있고 xx를 제한하겠다 제안, 디지털 서명을 추가하겠다. 최종본으로 표시하겠다. 최종본으로 표시하겠다는 얘기는 자, 읽기 전용으로 문서가 열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문서 보호는 자, 여기서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문제가 자격증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암호 설정은, 자, 현재 엑셀 통합문서를 보호하는 거고요. 현재 시트 보호는, 자, 시트가 현재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정 시트를 보호하는 거. 통합문서 구조 보호는 시트의 삽입, 삭제, 이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자, 그렇다면, 자,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사용자들이 워크시트를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없도록 암호 1, 2, 3, 4, 5를 사용해서 통합문서를 보호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워크시트를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없도록 암호를 걸어라. 그래서 통합문서를 보호해라. 자, 이 문제는 통합 문서 구조를 보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프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파일 탭을 클릭하시고요. 파일 탭을 클릭하시고, 왼쪽에 자, 정보를 클릭합니다. 정보, 자, 통합 문서 보호가 있고요. 자, 이 왼쪽에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통합 문서 구조 보호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암호가 뭐라고 했어요? 1, 2, 3, 4, 5라고 했잖아요. 1, 2, 3, 4, 5를 합니다. 보호할 대상에는 자, 구조라고 체크가 있어요. 즉, 워크시트 삽입, 삭제, 이동. 자, 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 구조를 보호를 하겠다. 확인 눌렀습니다. 암호 확인 나오죠? 다시 한번 암호를 입력합니다. 1, 2, 3, 4, 5. 눌렀습니다. 다행히 그 상태에서 자 밑에 워크시트 영역을 한번 보세요 자 플러스 기호가 활성화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비활성화 되어 있어서 워크시트를 삽입할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통합문서 보호가 교육과정 워크시트 앞에 있는데 이것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교육과정 뒤로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통합문서 구조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 1번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과정으로 파일 탭에 정보에 통합문서 보호에 통합문서 구조 보호를 클릭해서 패스워드 입력하시게 되면 자, 예제 1번의 프리과정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보호되어 있는 통합문서의 구조를 해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제시키려면 방법은 동일합니다. 파일 탭에 들어가셔서 정보 클릭하시고요. 현재 통합문서 보호가 되어있죠. 활성화되어 있고요.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통합문서 구조보호를 클릭하시게 되면 패스워드를 보호 해제해서 통합문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입력했었던 암호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입력하시게 되면,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 그대로 해제가 되고, 플러스가 다시 활성화가 되고, 통합문서 구조보호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자, 이게 뒤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은 통합문서를 보호하는 것까지만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되겠고, 통합문서 구조를 보호했으면 해제하는 것은 우리 문제와 관련은 없지만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번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예제 2번 3456으로 3, 4, 5, 6으로, 6으로 통합문서를 암호화하고 그리고 뭐하래요? 최종번으로 표시하래요. 한 문서를 보호해라. 암호, 암호화해라. 암호는 3456이고 이것을 최종본으로 표시해라. 자, 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서를 최종본으로 표시하게 되면 읽기 전용으로 문서가 열리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 더 이상 문서의 수정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예제 2번도 풀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상단에 파일 탭을 클릭하시고 정보를 누르신 다음에 통합 문서 보호를 클릭해서 암호 설정이 있습니다. 암호 설정 클릭하시게 되면 패스워드를 물어보죠. 물어보죠? 패스워드가 뭐였습니까? 3, 4, 5, 6 이었죠? 확인 누릅니다. 자, 다시 입력하라고 나오죠. 3, 4, 5, 6 확인 자 그러면 통합문서가 보호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한번더 클릭해서 최종본으로 표시하십시오. 최종본 클릭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나고요. 이 통합문서를 최종본으로 표시하고 저장합니다. 확인 그런 다음에 자 최종 번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편집이 완료되었으며 이 버전이 최종 문서 버전이므로 이 문서가 최종 번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예제 2번의 풀이 과정도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상에서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최종번호로 표시됐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최종번호로 표시되는 것을 통합문서 현재 통합문서의 이름이 여기 상단에 나와 있잖아요 MOS0103 통합문서 보호 자, 그리고 현재 읽기 전용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 이것이 바로 통합문서의 이름이에요 이 통합문서에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걸어서 읽기 전용으로 최종번호로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럼 통합문서의 비밀번호를 해지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상단 파일 탭 정보 통합문서 보호에 자최종번호 표시 없애시고 암호 설정을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 우리가 입력했었던 3, 4, 5, 6 숫자 지금 특수기호로 들어가 있죠? 이것을 딜릿하시고 확인키를 누르시게 되면 통합문서 보호가 해지가 된 겁니다 통합문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알고 있느냐 설정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작성한 민감한 정보가 엑셀 문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통합문서에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문서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과 예제 2번 간단하지만 모스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거니까 자이 풀이 과정을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합문서보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